실무 가가지고 또 열심히 1년 동안 준비하시면 1년 6개월 안에는 707 대원이 되실 수 있겠네요 26 전에는 될수 있겠네요 고맙습니다 하실 수 있, 있으실까요? 자, 오늘은 강철 부대 참가자이자 전직 SDT 특수의원으로서 일을 하신 우리 강준님 모시게 되는데 요 특전사를 지원을 한거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경찰, 이제 군 안에서는 환경. 네. 네. 아, 우리 또7 0실 네. 분들이. 어. 혹시 뭐 타군 위탁 교육이라든지 뭐 타군과 교류하는 뭐 이런 거 없습니까? 아, 있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가는 네. 뭐 그런 교육은 아닌데. 네. 이제 707. 예. 네. 어, 어, 예. 네. 분들과 이제 같이 네. 훈련을 하는 그런 대테러 교육이 또 따로 아대테러 교육을 707분들한테 위탁 교육을 받으러 가네요. 갔... 네 맞습니다. 아 그럼 강준이 혹시 갔다 오셨나요? 아니, 저는 이제 부대에 이제 상황이 안 돼서 네. 못 갔는데 네. 네. 어, 이제 보통 이제 거기 교육을 가게 되면 음. 어, 이 초동조치에 관한 음. 뭐 그런 교육을 조금 심화적으로 배운다고 들었습니다. 음. 저도 이제 가보지는 못해 가지고 어, 좀 아쉽긴 한데. 네. 그때가 이제 707분들과 같이 네. 얼굴도 보고 네. <웃음> 좀 이렇게 마주칠 수 있는 아 그런 기회입니다. 네. 그럼 이제 그 SDT라는 게 자대 배치 받고 이제 팀원으로서 운영되잖아요. 네, 아, 그 맞습니다. 티, 한 팀. 보통 몇 명이 운영되죠? 보통 이제 8명. 아, 8명. 8명 한 팀. 네, 맞습니다. 그럼 8명이 뭐 세부 특기라든지 각자 역할 같은 게 있나요? 어... 저희는 이제 딱세 개조로 이제 음. 나뉘어서 이제 팀이 이루어지는데 네. 돌격조, 네. 그다음에 지원조, 네. 그다음에 저격조 어, 이렇게 네. 이제 세 팀으로 이제 나눠서 네. 움직이게 됩니다. 아, 그러면 이제 자대 배치 받고 이런 여러 가지 뭐 팀원들도 되고 이 하셨는데 어. 혹시 S D T 로서 수당을 추가로 받는다든지 뭐 위험 수당이라든지 이런 건 없으셨나요? 아 이제 저희가 가끔씩 네 헬기 레패를또할 때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저도 이제 군생활할 때딱한번 해봤는데 네. 헬기 리페를할때 이제 생명수당이 또한 번? 그렇게 한 번? 네. 헷 껌바이 껌로? 해봤습니다 <웃음> 네, <웃음> 그러니까 SDT 대원으로서는 따로 수당이 없는 거네요? 일반 육군 병장 월급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냥 육군 병장 월급이고 따로 이제 아, 네. 그런 헬기 리페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 은뭐 공수를 음. 뭐 한다든지 음. 그런 경우에는 또 생명수당이 껌바이 껌으로 껌바 <웃음> 그럼 S D T 분들은 뭐 병이든 부사가 있는 장교 분들이든 네. 전역하시고 나서 혹시 진로가 어떻게 되시나요? S D T 요원이 되시면 소방하고 네. 네. 경찰쪽에 아, 네. 이런, 이런 특채라든지 지원 자격이 또 생기게 됩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이제 옆쪽으로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고, 네. 어, 이제 소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솔직히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아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병사 생활을 이제 하시다가 전문화사로 예. 예. 1년 이상 이제 근무를 하시면 음. 뭐 특채로 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아, 저도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주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고 경찰특공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아, 예. 제 저 때, 저 당시에는 음. 한 18개월 음. 이상 네. 근무를 하면 네. 그 SDT로 18개월 이상 근무를 하면 네. 1년 6개월? 네, 네. 네. 네. 지원을 할수 있는 자격이 아, 있... 아 경찰특공대로? 네. 특채로? 네. 아, 되게 좋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네. 템이 있어서 그쪽으로 또 많이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셨습니다 혹시 다시 태어나셨다면 아, 네. 그대로 가실지 아니면 딴데 가고 싶으신데 있으십니까? 아, 저는 초반에도 말씀드렸까요707 707? 아, 예. 다시 생각. 태어나면 이제 병이 아니라 부사관으로 707 한번 가보겠다 네, 왜냐하면 일찍 네. 저녁을 어, 아. 하고 나서 음.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이제 빨리 좀 찾아서 하려고 했는데 음. 그 과정이 어, 조금 있더라고요 예, 예 그렇죠 4년을 근무를 해도 예. 나쁘지 않다 어? 지금 혹시 실례가 되는 당신 은 나이가 어떻게 되죠? 시 음. 올해 이제 20살 제재입돼도 충분히 할수 있는 나이네요? 아네 아, 네, 맞습니다 <웃음> 늦지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 4년만 하면 맞습니다 아니지 4년이 아니지 1년만 들어가서 뭐 4개월 훈련 받고 또 이제 음... 실무 가가지고 또 열심히 1년 동안 준비하시면 1년 6개월 안에는 707 대원이 되실 수 있겠네요 26 전에는 될수 있겠네요 맞습니다뭐 하실 수 있, 있으실까요? 제때뭐아 물론 물론 <웃음> 네. 물론 할 수는 있는데 네. 워낙 또이 사회의 음. 네. 그런 단맛을 많이 네. 봐가지고, 네. 단맛을 많이 봐가지고 아. 제일 때는 좀 굳이 해주고. 쓴 맛을 <웃음> 보면 할수 <게> 없다. <웃음> 자 그리고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또 강철 부대를 보면서 제 생각에는. 음. 아마 SDT분들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또 SDT를 가고 싶어하는 분들도 분명히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럼 혹시 예비 후배님들께 뭐 한마디 드릴 수 있는 말씀 이 있다면? 제 개인적인 진짜 음. 생각인데 음. 어, 물론 뭐 여러 이제 특수부대들이 있지만 음. 하는 임무만 다를 뿐이지 네. 다뭐 강인함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음. 생활을 조금 이제 짧게 하고 싶은데 음. 좀,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해보고 싶다, 음, 하시면, 음. SDT, 아, 정말,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뭐, 병, 솔직히 병사로서, 그런 이제, 뭐, 레페를 음. 한다든지, 펭기를 네. 타본다든지, 뭐, 다른 뭐, 특수부대들과 뭐, 교류를 해서, 뭐, 같이 뭐, 이렇게 교육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솔직히. 어, 잘 없죠. 네, 잘 느끼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그, 음. 평창 올림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가 또 경호를 아또 나갔었고. 아 근데 뭐 이런 이제 특별한 그런 경험들을 음. 할수 있는 솔직히 경험들이 많습니다. 매가안 음. 음. 되는 거의 특수부대잖아요. 네. 네. 솔직히 병사인데 이런 경험이 진짜 아, 힘들거든요. 쉽지 않죠 사실. 음. 진짜 힘들거든요. 음. 근데 이제 뭐 이런 병사로서 군생활이 음. 짧지만. 음. 조금 짧은 만큼 임팩트 있고 조금 기,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음. 이제 SDT 정말 진짜 좋은 선택이 되실 것 같습니다 플러스로 이제 소방이라든지 뭐 경찰 쪽에 이제 관심이 좀 있으시면 음. 또 메리트가 또 있으니까 음, 특채 네. 자료 주어지니까 특채나 뭐 지원 자격이 또 주어지니까 음. 솔직히 병사로서 받을 수 있는 건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아네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웃음> 아 이렇게 강철부대 출연자, SDT 출연자이자 또 SDT 전역자로서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나온 인터뷰, 어, 강준님께 정말 감사하는 말씀드리고, 또 지금도, 어, 국내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일하고 계실 SDT 대원분들, 또 여러가지 특수부대 대원들과 국군 장병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강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아, 고생습니다 네. 네. 혹시 뭐 SSU 같은 아. 경우는 수당이 또 따로 있으신가요? 네 저희는 생명수당이 음, 또 따로 있죠 그냥 그, 매 월급마다 네, 아. 추가로 네. 네. 어느정도? 네. 뭐 제가 받았을 때는 대충 한 30만원 정도 그냥 매일 받겠네 매일 저희 때는 매일 보면 그, 병사들 있잖아요 근데 월급이 한7만원이 몇십만원인데 그 SSU 병사는 월급이 50만원인데 30만원 더 받은 그 수당을 병부사관 단계와 똑같이 받아요 대신 장교 부사관들은 연봉 아니 호봉에 따라서 조금 더 추가로 받긴 상대 아무튼 그런건 저희는 솔직히 막말로 극단적인 예로 뭐 훈련 안한 사람 없지만 훈련 안 한다 쳐도 그냥 무조건 들어오는 게 있는 것만네요 물론 지금은 모르겠어요 저때는 저도 그랬습니다 와... 네.